초콜릿 먹어볼까? 여운이가 직접 만들어 주었지 부드러운 초콜릿에 바삭한 말린 과일 아사삭 딸기까지 너무 맛있지 이 영상은 피나폴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고 구매 링크는 상세 보기와 댓글에 있어요 헝! 음, 헝! 헝! 맛있다! 맛있다? 먹어볼게요 뭐야? 오지구나 응, 오렌지 엄청 맛있다! 초콜릿 아, 진짜 맛있다. 들여줘 어, 음? 응? 들여줘 여운이 들어줘? 여운아, <웃음>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아빠 봐봐. 여기 <웃음> <웃음> 초콜릿. 이제 잔뜩 모였어. 아빠 보여줄까? 이거 봐봐. <웃음> 아빠가 닦아줄게. <웃음> 또 먹을 거야? 네. 아빠 먹을게? a p a p a p 요거 녹색 그거 엄마 건데 아 엄마가 아빠 먹 Papa, 음 뭐라고? 엄마, 엄마 먹으라고? a p 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거 아빠는 근데 이거 먹을래? 난 이거. 음. 아, 요거는 같이 들어있는 포장지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요, 요 밑에 이렇게 글씨도 써있고 뒤에도 그림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약간 좀 고급지고 이쁜 아빠도... 그런 포장지. 음... 아빠 그안그야만 이거 먹을래? 아빠 이거? 응. 어, 이것도 맛있겠다. 알록달록. 응. 응. 응. 이거 전 아, 놓고 이거 먹어. 그래. 아빠 이거 먹어볼게 응. 이것도 여은이가 만들었지? 응 엄마랑 응 아니 아빠도 만들었다아빠도 만들었지? 응 <웃음> 오다가 주웠어 이렇게 써있어요 <웃음> 오다가 주웠다응 주웠대 아빠 맛있겠지? 응응 응. 음 응, 응, 너 응, 잠깐만 앉아있어봐 아빠 이거 한입 먹을게요~! 응, 응, 응, 이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 영원히 먹다 어떤거 먹을거야? 이거? 아빠 이거는 뭐라고 떠있어? 이거내 마음을 담아 달달한 초콜릿 이렇게 써있어 내, 응, 내, 내, 내 마음을 담아 달달한 초콜릿 응 맞아 내 마음을 담아 달달한 초콜릿 이렇게 적혀있어 내 마음을 담아 달달한 초콜릿 영원가 열어봐요 근데 여기 화이트 초콜릿에는 그 딸기 가루를 섞으면 딸기맛이 되고 요 녹색 유기농 말차 가루를 섞으면 말차 이것도, 초콜릿이 돼요 이것도 딸기인데 이것도 딸기지 음. 여운이 딸기 먹고 싶어서 많이 만들었지 이거 아, 아 맞다 여운아 응? 큰일났어. 어? 우리 참 이것도 먹어야지. 응. 내가 하나 꺼낼게. 응. 난 이거 꺼낼 거야. 오늘 한. 음, 응. 이거는 더블 스트로베리 밀크 초콜릿인데요. 그 동결 건조 딸기에 응. 화이트 초콜릿을 이렇게 씌워서 만든 건데 동결 건조 딸기가 진짜 맛있어요. 엄청 상큼하면서 달콤하면서. 줄여주세요. 맛있다, 그랬 하나 또 먹을까? 아빠, 하나 또 먹을래 피나포레는 제가 여러 번 하면서 느낀건데 진짜 다 질이 굉장히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 먹이기에도 좋고 함께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한팩 사면은 이 바크 초콜릿은 6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두통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응응혜아 음. <웃음> 이제 우리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건어떨 <웃음> 먹을 거예요. 응. 연이 입한번 닦아줄게. 요일로오세요 연이 저문열수 있어요? 응. 오, 대박. 연이 잘 가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딱한입딱 먹을 때, 처음 맛이 아주 맛있는 화이트 초콜릿의 부드러운 그 맛이 쫙 느껴지면서, 이제 아삭아삭 씹을 때마다 딸기향이 입안 가득 쫙 퍼져요. 그러면서, 막그 상큼한, 그신게 아니라 되게 상큼한 그 맛이 막 느껴지면서,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달달한 맛들과 막 어우러져서, 새콤달콤, 새콤달콤, 그런, 초콜릿입니다 녹차를 드디어 아니, 녹차가 진짜 맛있더라구요 말차! 말차가 진짜 맛있더라구요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 어, 초콜릿을 그냥 사서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의 약간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되게 있어보이는 이런 초콜릿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받으면 대만족! <웃음>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 우와. 우와, 우와 오, 아에막딸기 이런 막들어있네아거이 이거, 이이걸 초콜릿 위에 올리면 이거, 이거, 이거, 이 엄마 몰랐는데. 그렇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응,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응. 그렸어요? 먹어봐야지. <웃음> <웃음> 엄마도, 엄마도. 응. 음, 맛있다. 이것먹을게 아빠 두만 먹어요. 아빠 두 개만 더 먹을게. 너무 맛있어. 음... 두 개씩 더 먹자. 어, 그래. 여언이도 두개더 먹는 게 어때? 여언이가 배급해 좀 나눠줘. 두 개, 두 개. 여은이 자기 두 개는 손에 딱이이하고 <웃음> 하나씩 주고 있어. 고마워. 손조심한 입을 가려요. 아, 온도이예요 응. 음. 이게 음. 지금 되게 화씨 온도이라서 좀 너가 갖고 왜또 화씨야? <웃음> 하고 다 지금 변환 해놨어요 아... <웃음> 왜 화씨 온독에 샀어? 직구 했다아하온독독이왜 직구를 사가지고 <웃음> 아니... 그거 직구를 샀는데 어... 어, 싸더라고요나 어, 이거 아, 뭐하고 있원 채우려고 넣어지 3,000원 정도 하는데 <웃음> 근데 늦고 했하니화